원! 네.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트 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힘차게 돌려온 여러분들과 특별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저희 투모로우바이트 채들과2021 New Year's Eve Live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다 같이 준비하시면 기대되시죠? 네. 2021 New Year's Eve Live는 리버스 채널은 물론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LG U+, IPTV에서도 공연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12월 30일에 꼭 만나요!